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도크 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누가 있으신가요? 에스파? 아무래도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BTS 바로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아니 맨날 애니메이션 영화 피규어 리뷰만 하던 제이소코가 갑자기 웬 방탄소년단? 어? 얼마 전 맥도날드에서 BTS 세트가 출시할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. 와, 그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피규어 세계까지 들어왔습니다. 이미 예전에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메탈사에서도 방탄소년단 BTS를 바비 인형으로 출시했었... 어... 그에 이어서 이렇게 SD 캐릭터로도 피규어가 출시했었는데요 이 피규어는 2시간 만에 7,000개가 완판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출시했었던 피규어들은 사실 뭐 실사와는 조금 거리가 먼 피규어였는데요 그나마 SKT에서 제작한 방탄소년단 피규어는 실물과 좀흡사하기는 하지만 3D 아바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디테일함이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피규어 제조 및 퍼블리싱 회사인 사이드쇼에서 BTS 피규어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BTS 무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형은 사이드쇼의 대표 조형사인 윌 하버트리 참여를 했고요 도색에는 국내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완 작가님과 김남훈 작가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실제 무대 의상과 헤어 스타일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의미가 있지만 헤드 디테일은 아 이거는 저는 조금 아쉬운데 판단은 아미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는 실제 멤버 키에 비례해서 9인치 사이즈로 나왔고요. 9인치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대략 21cm에서 2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가격은 멤버당 195달러 원화로 약 23만원 정도 하는데요 멤버 7명을 모두 구매할 경우 1365달러인데 사이드쇼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경우 70달러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한화로 한 7-8만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내 구매자분들은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수수료와 그리고 해외배송료까지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피규어 커뮤니티의 의견을 살짝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헤드 디테일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헤드 디테일이 어, 사실 실제 얼굴하고는 조금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구매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핫토이에서 만들어내는 헤드 디테일 정도만 됐어도 와 이거는 그냥 기념 삼아서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됐었을 텐데 아 조금... 네. <웃음> BTS 팬으로서 아미로서 포장을 한다면 그만큼의 의미와 기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찐 아미였다면 어,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구매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7명 멤버를 딱 장식장 한 칸에 이 7개를 쭉 진열을 해두면 어, 너무 이쁠 것 같긴 하거든요 헤드 디테일이 진짜 좀만 더 힘을 썼다면 아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미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의 좋아요가 천개가 넘어간다면 천개? 만개? 한 가지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좋아하는 멤버 이름을 적어주시고 혹시나 이 영상의 좋아요 숫자가 만 개가 넘어가면 가장 많이 나온 멤버 피규어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그럴 일은 없겠죠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